주거를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는 현실 이 시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이란 걸림돌과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켜진 청신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디딤돌이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공부를 하는 청년 힘찬 씨는 청신호 청년유형 주택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발금시내는 자기개발형 주택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희망시내는 자녀계획형, 자녀양육형 주택에 둥지를 틀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수 있도록 청년이 마음 졸이지 않는 서울을 청신호가 만들어갑니다.